오는 12일 방송되는 mbn 동치미에는 최근 새가정을 꾸린 선우은숙이 출연해 첫 만남부터 혼인신고까지 총 3개월간의 여정과 신혼생활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만난지 두 달이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스토리와 그 당시의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선우은숙은 예전에 동치미에 나와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내 인생에 남편이 다시 있을이란 생각을 못해봤는데 2년인가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혼인신고 하던 날을 떠올리며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날 나는 kbs 별관에서 드라마 녹화가 있었고 남편은 kbs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영등포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셀프로 찍은 영상 속에서 유영재는 오늘은 2022년 9월위 첫날이다. 옆에는 저의 아내 선우은숙이라고 소개를 한후 저희가 7월 7일에 처음 만났다. 두 달이 안 돼서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많이 놀라셨나? 저희도 놀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떨린다고 말문을 연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향해 사랑해요. 라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만난지 8일 만에 프러포즈를 받고 승낙한 선우은숙은 만약에 그분 유형제가 빚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10억 원이 있고 그걸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사전에 두 번이 이혼은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뽀뽀도 많이 하냐 는 질문에 그건 수시로 한다. 무릎 베개 해보셨냐라는 물음에는 무릎 베개 말고 가슴을 뱀다. 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우리 나이에 좀 부끄러운 얘기다 라면서도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신고 모습은 12일 mbn 동치미에서 공개됩니다.